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강좌 7번째 시간으로 영상에서 오디오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키네마스터를 실행합니다. 플러스를 누릅니다.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16대 9 비율을 선택합니다. 편집한 영상을 선택합니다. 우측의 상단에 체크를 누릅니다. 자, 영상이 가지고 와졌죠. 왼쪽에 하단을 보시면은 출구 모양 아이콘을 꾹 눌러주시고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어느 부분에서 말이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 말이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말 소리가 나오는지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유튜브 대해 전해드리는 자, 이렇게 지금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오디오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고 네모난 노란박스가 생겼을때 오른쪽에 메뉴바를 밑으로 쭉 내립니다 오디오 추출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오디오 추출을 눌렀더니 타임라인 밑에 보면 은 초록색으로 오디오 그래프가 보입니다 손가락 두개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 했더니 오디오 그래프가 확실하게 보이죠 맨 앞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안보이는 곳은 소리가 안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쭉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컷편집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고 우측에 상단에 가위 모양 클릭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클릭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눌렀더니 이렇게 가운데가 잘라졌죠. 그리고 또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래프가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죠? 이 부분을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영상은 플레이하지 않고 컷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그래프를 보면서 위에 영상을 컷편집에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의 하단에 출구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컷 편집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첫번째 컷 편집하는 곳으로 이동이 됐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메뉴바를 밑으로 쭉 내려서 트림 분할을 클릭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체크를 누르시고 그리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지점으로 이동이 됐고요. 오디오 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트림 분할 그리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우측 상단의 체크를 누릅니다 다시 누릅니다 트림 분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컷 편집이 다 끝났다면 필요없는 영상을 클릭하고 지우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오디오를 추출해서 컷 편집하면 오디오 그래프를 보고 아주 쉽게 편집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반복해서 여러분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